오늘 아입니다 아, 를자르 잘라야 되는데 어디서 자제사무실 앞에 삼성이랑 롯트마트스랑 점심 밀면 잘겠습니다 네, 아, 자를래 한번만 콜드브루 하나나여기죠자 <웃음> 가족들이랑 같이 카페에 밥먹고 카페갔다가 다시 저아서무실로왔습니다 <목소리> 어제 먹고 남은 치킨입니다 아, 치킨이 이렇게 남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남은 치킨 먹으면서 먹고 일단 6시쯤에 센텐넬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오데 먹었어? 누구야? 이렇게 그린 스크린에서 리뷰 키보드 바른걸 리뷰하고 에휴, 리뷰 영상을 보세요 오늘 작업부터 만든 싹센다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싹센는데 얘는 12시에 하루에 한 번씩 맞는걸로 편집중입니다 아, 벌써 두시네요 자야지 주말 아침입니다 음, 속이 더욱붕하네요 <웃음> 자서로 작업을 좀 하고 아침입니다 뉴프로틴 러우슈가 바나나 계속 바라왔겠다 연주를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니다 좋다. 아 힘들어 자 집에 서 게임 한번합나다예 엄마가 지금 마사지를 받고 계셔서 정랑마사지를 받고 계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점심 먹으려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네요. 이거 산상리키한 오리지널 햄맛 이렇게 쪼아 먹겠습니다. 징~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예, 얘들아, 이거 맞니? 자, <목소리> 이제 저녁 다 쓴다는 거 한번 시다 어, 어딨어? 이 엄청 작아요, 그죠? <웃음> 어, 나오네, 너무 아, 좀요구 해서 사실 따끔하지도 않아요, 그냥. 약간 <웃음> 이런 느낌 <웃음> 자 이렇게 오늘이 두번을 맞았습니다 마지막 살짝 꼽고 약간 이런 느낌 울렁울렁하긴 하는데 주사 맞고 스티치 수건거 빠르게 훈부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웃음> 빨리 편집해야지입니다 <웃음>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작업해놓은 거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이거 먹도록 할게요 자, 아, 롯데마트 음악그 음, 음, 음. 노래 되게 좋다니까 나안 먹었어 음, 오늘 점심 매실? 응 어. 매실을 봐? 스타벅스 있어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케이크 좀 줄래? 이 자식들아! 자, 수리 완료 아, 아따, 잘 된다 사무실 놓자 아, 고민하다가 샀습니다 아, 사무실 장비방을 이렇게 놓을 수 없어 <웃음> 자 이게 최선입니다 최선 꽉 찼네 꽉쳤어 <웃음> 하면서 이쪽도 정리를 살짝 했어요 쓰레기 버리고 와서 조동만점이라 라면이길래 짜란 참치를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벌 얼음을 준비했어. 아이스가이 레몬 자 오늘도 삭샌나를 맞아보자 <목소리> 자 게임도 즐기고 삭샌나도 맞았으니까 이제 편집을 해봅시다 아침입니다 아. 거워서 <목소리> 뒹굴뒹굴하지 <둥글둥글> 말고 <목소리> 일어납시다 자 아침입니다 뉴프로틴 시작 <목소리> 자, 이렇게 지 아.. 집집 <집도 웃음> 되겠습니다 집에 와서 점심 먹을 준비를 해보자 오늘 점심은 이 챔에 햇반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늘 밥입니다 점심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은 콜드부를 먹을 거예요 콜드부를 커피 한잔 먹으면서 편집을 해봅시다 골프 그때 썼던 거 아직 편집을 더못 해가지고 칠에서 세척 사과 하나 먹습니다 자, 밥 편집을 했습니다 아 저녁 벌써 7시가 다돼가네요 저녁으로 실라면에 어제 식단에 단백질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야채도 아, 약간비 생각보다 많네 자, 밥 먹고 다시 편집을 해봅시다 너한테 하지 자, 오늘도 사퇴한다고 해 여기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예, 조금조금씩 밀리고 있어. 자 주사 맞고 영상 작업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 되게 오래된것 같네요. 7시간 한 7시간 남다. 오전에 제 서브 채널에 올라갈 어, 서브 채널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여기 여행 라이프에 올라갈 남해 아난티 CC 광거 영상 지금 유튜브 업로드 작업을 해놨습니다. 하, 이거 하나 먹으면서 작업합시다. 응. 이제 브랜드 바로 갑시다. <웃음> <웃음> 잘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러네 지금 짜장면, 탕수육 잘 먹겠습니다 탕수육 너무 작다 역시 집이 좋네요 집에서 뒤불 뒤불 보기다가자 <웃음> 또다시 편집하고 있습니다 네. 오버워치 하면서 <웃음> 집입니다 <웃음> 간단하게 하나 싶, 먹읍시다 자, 동생이랑 엄마랑 시간이 된다 해서 네, 근처에 꽃 보러 놀러 갔다가 쇠가 중앙이잖 집에 와서 떡 하나 먹읍시다 와, 맛어 짜란, 오늘 점심은 피자! 사무실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늘은 청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깨끗하긴 한데 제 기준에선 청소기를 한번 밀고 물걸레질 한번 하고 청소기 장비가 장비방 물걸레질까지 청소하면 끝. 민방이 교육을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60분 정도 수업을 들으면 돼요. 에헤, 통과. 샐러드가 생각보다 비싸구나. 갑자기 많이 사버렸어. 아, 장 보고 왔습니다. 아니, 사실, 샐러드를 사러 갔는데, 샐러드가 너무 비싸요. 아니, 샐러드가 이거, 이거 한 팩의 가격이랑 비슷하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냥 고기를 좀 사왔습니다. 자체 할수 있는 겁니다. 라면에 양파 넣기, 그리고 대파 넣기. <웃음> 계란. 자한성탕면입니다한성탕면에련인 양파랑 네, 대파 위에 예, 대사자가 올려봅시다. 그래호파워치자 음. 게임 좀유게하고 오늘도 사센다로 말해봅시다. 자... <웃음> 어? 아... 아... <또>, 알콜이 <웃음> 알콜도 <알코올도> 모르고바르는구 <모르겠지. 웃음> 빨래말고 이제... 아침으로 간단하게 이가 먹고 영상 작업을 합시다. 짜, 색보드 타고 집으로 갔구나. <목소리> 맛있었어. <목소리> 잘 먹겠습니다. 네 <목소리> 사무실 와서 콜드브루한 잔, 코버 마시고 작업을 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작업해봅시다. 영상 작업하면서 <목소리> 염색을 <목소리> 머리색 변경 완료. <목소리> 아 근데 탈색이 같이 되나 봐요. 응. 갈색과 끝에는 살짝 보라색 원래 파란색 했는데 자 오늘 저녁입니다 바라이미밥이랑 맛있구만 <웃음> 밥 먹고 다시 영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작업 끝내고 아 근데 왔다 갔다 귀찮잖아 게임 재밌겠으니 다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